네, 오늘은 와로샐러드 인테리어 협력 업체인 지원컴퍼니와 함께 청주 윤량점 매장 인테리어 견적을 내러 청주로 갑니다. 아, 이미 네일샵을 했었던 데가보요 어, 그 레이저로 실제는거에요? 사이즈? 세상에 말해줬었죠? 세상에 말해줬어 아니 그 어플도 있어서 써봤는데 어플은 어, 별로 정확하지가 않더라구요? 그리고, 음, 미판이나 뭐, 아무거나, 그냥 할 수도, 여기, 중에서, 이브에서, 다할 수도, 하고, 허리머리, 이쪽으로, 그리고, 카운터, 사선는로 그리고, 출입, 직고 출입할 수 있는 것만, 하고, 그리고, 요정기 지금처음 요정기 지고, 처음으로, 요정기 지고, 처 요정기 지고, 처음으로, 요정기 지고, 요정기 지고, 요정기 지고, 요 친구 중에서 그인정로되있잖아요 말고 거